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어깨 위 요정 mc 레이라 니다 지난주 드라카니아 밤에 이어 이번 주는 검은사막 모바일 사냥의 밤 사냥에 도움되는 많은 이벤트를 들고 왔는데요. 궁금해 하실 우리 모험가님들을 위해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탕! 네, 첫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등장 사냥의 보답 이벤트 기간은 7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7월 19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이벤트 지역에서 적을 제압하시면 사냥의 보답을 획득하실 수 있는데요. 또한 하둠, 혼돈, 검은태양, 그리고 숨겨진 연회장 지역에서 얻는 전투의 흔적에서는요. 이 사냥의 보답을 100%의 확률로 획득이 가능합니다. 이 사냥의 보답은 개봉하시면 얻게 되는 보상이 확정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토벌추천서와 모험의 증표, 고대의 석판 중한 가지를 획득하게 됩니다. 네, 또두 번째 이벤트는요. 사냥 준비물 획득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7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7월 19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인데요. 총 5가지의 임무가 매일 준비되며 이를 완료하실 때마다 각종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쭉 한번 살펴볼게요. 핫타임 300% 3시간 게 빛의 성수, 일반 고급 버프 꾸러미 핫타임 300% 3시간 그리고 행운의 두루마리 3시간이 있네요 또 중간에 소개해드린 일반 고급 버프 꾸러미에는 사냥에 도움이 되는 일반 닭고기 스프와 특제 닭고기 스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임무를 완료하시고 사냥에 도움되는 보상 모두 챙겨가세요 다음 이벤트는요 세 번째 이벤트 장비 강화 지원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7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8월 16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장비 강화를 위해서 동시에 두 가지 이벤트가 진행되는데요. 먼저 접속 유지 이벤트! 접속 유지를 총 90분까지만 해주시면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모든 아이템, 매일 획득할 수 있고요. 바로 두 번째 이벤트, 누적 달성 보상 이벤트! 앞서 소개해드린 접속 유지 이벤트를 완료해주시는 횟수에 따라 시면 장신구 세트 상자를 추가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로 강화 장비 혜택, 톡톡하게 누리자고요! 네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우두머리 사냥 이벤트! 기간은 7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7월 19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엘리언 하둠 도벌, 고대 석판 소모, 그리고 별자리 완료까지 매일 주어지는 이세가지 인물을 완료하시면 토벌추천서와 고대석판, 모험의 증표 같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벤트의 포인트라면 역시 이벤트 완료에 필요한 재화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얻을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고대석판 만 개를 사용한다면 1.5만 개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매력적이죠? 마다할 수 없는 이 이벤트 꼭 챙겨주세요. 또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7월 한정 특별 이벤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모험가님의 여름밤 모여밤 이벤트 기간입니다 7월 첫째 주부터 7월 마지막 주까지 매주 다른 이벤트와 테마 그리고 다양한 보상으로 7월 한 달이 꾸며져 있는데요 특히나 알림 신청만 하면 총1 4가지 설레는 보상을 잔뜩 얻을 수 있다고 해요 포럼에서 이 알림 신청 이벤트 꼭 확인하시고요 이번 이벤트 혜택 모험가님 모두 놓치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해서 7월 2주차 이벤트 업데이트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어, 장비 강화부터 사냥 보상 이벤트, 그리고 7월 한정 특별 이벤트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 정말 이번 이벤트들도 우리 모험가님들께 사냥에 또 도움이 되는 이벤트였길 바라며 저는 또 다음 주 새로운 이벤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